그치만 고이있습지다이 되려고 아 그치만 빠지지 들어가지금 일단은 뭐안해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고객님 차암을 관련해서 공만이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전된 다음에 잔금 제가 네. 확인할 테니까요 그리고 등록증 나오면 제가 등기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아셨습니다 네. 네. 네. 고맙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아들아가요 아, 그리고 내일 이제 여기서 자고요. 제가 오전에 고객님 요거 블랙박스랑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자동 시동 장치가 돼 있어요. 그거까지 떼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만 처리 완벽하게 해서 내 고객님께 전달하고 전 이제 수원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못 먹어서 얼른 밥 먹으러 가시죠. 처음에 주는 반찬에 깍두기가 없고 따로 갖고 와야 되네요 마늘 특이해요 이모 크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숟가락 이렇게 당겨서 나온거지 인양장 있으니까 으로게요 밥은 안에 말아둬서 나오네요 이렇게 밥이 근데 중남지방의 국밥들은 집 항상 이렇게 뜯지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하게 근데 초코의 국밥들 집 가면은 너무 뜨거워서 먹지를 못해요 정고지 딱 넣어주고 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야 그러니까 뭘더 안해도 되는 다국밥집만 그 이거 먹고 이제 다시 수원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물이 엄청 치네 음~ 얘기하면요 와 동물이 여기 엄청 없진 않네 김치가 예술이에요. <웃음> <웃음> 아그시세때 소리가 는데 그게 스트이 되는 거에요. 아, 되게 그소리나는 그게 비슷 아, 게기 아, 다음 지금 한번 뭐, 할수있어 네. 네. 와... 네. 와저 진짜 부산 백합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와 진짜 맛있다 바로 포장해서 갑니다